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최고 점점에 서기 위해 싸우는 큰 e스포츠 대회죠.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많은 관중들로 이 대회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을 보며 각자 경애하는 프로팀을 응원하며 대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대회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이 있죠. 뭔지 궁금하다고요? 궁금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즉 롤드컵 개막 기념으로 만드는 작품 롤드컵의 우승 트로피 정식 명칭 소환사의 컵입니다 먼저 크리스탈 레진을 이용해 트로피에 들어갈 큰 보석을 만듭니다 레진은 굳으면 단단하고 투명한 플라스틱이 되는 유용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비싸기도 하니 남은 레진은 버리지 말고 반지 모양 몰드에 부어 전부 반지로 만들어줍니다 비싼 재료인 만큼 허투로 쓰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레진이 굳을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6시간 30분 후 보석이 잘 굳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블루 다이아몬드 좀 보세요 근데 그 많던 반지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저분하게 튀어나온 테두리 부분은 칼로 긁어내고 내부에 지지대용 철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줍니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손상되는 거는 조금 아깝지만 튼튼한 트로피를 생각해서라도 이 정도는 감수해줍시다 이제 에바폼을 이용해 트로피의 틀을 만들 차례입니다 에바폼을 다양한 크기의 원형으로 여러 개 잘라 탑처럼 쌓아 올리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어릴 때 하노이의 탑이라는 퍼즐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꼬챙이의 원형판이 여러 개 있는 거 보니 갑자기 생각나네요 가운데 보석을 기점으로 상단부와 하단부를 구분해 두 개의 탑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이렇게 겹치면 이런 모래시계 형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부에 들어갈 컵 부분의 둘레를 만들고 모든 상단 하단부의 파츠들을 연결합니다 파츠가 엄청 많으니 순서나 파츠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마음아하잖아요 상단부 컵에 둘레도 붙여주면서 기본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본틀이 여기저기 각이져 있고 컵 부분은 어디 유명한 DJ 머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핸드 그라인더죠. 각져 있는 부분들을 갈아내면서 트로피 특유의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뭔가를 갈아내는 건 장인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게 이런 작품일 수도 있고 본인의 롤 티어일 수도 있죠. 저도 최근에 롤 티어를 갈아버려서 같이 하던 사람들의 이빨을갈도록 만들었습니다. 본인치 않게 수많은 사람들을 장인으로 만든 셈이죠. 그렇다고 저는 트롤러가 아닙니다. 그냥 게임을 못하는 것일 뿐. 이제 클레이로 기본 틀의 외피를 덮으면서 트로피의 형태를 잘 잡아줍니다. 참고로 이 작업을 할때 표면은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석이 트로피인데 표면이 개판 이면 누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컵 부분 표면도 똑같이 덮어주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컵의 둘레를 5등분으로 일정 간격으로 나눠주고 나눠준 간격이 표면에도 잘 보이도록 신경쓰면서 표면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트로피 외면에 붙어있는 기둥 5개가 있는데 이걸 일정 간격으로 만들어 붙여야만 아름다운 트로피의 형태를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둥색이 조금 다른데 어차피 나중에 은색으로 도색할 것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애매한 색들의 클레이로 만드셔도 됩니다. 트로피 외면 기둥은 손가락처럼 여러 개의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각 마디마다의 엣지를 잘 살리면서 트로피도 훌륭한 무기가 될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외면 기둥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이제 다섯 개 면에 붙은 소환사들을 만들 건데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 이 몰드를 사용하겠습니다. 클레이를 이렇게 몰드에 집어넣고 빼면 이집트 박물관에서 불법한 얼굴이 단 10초 만에 뚝딱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다섯 면의 얼굴들을 만들어 붙입니다. 얼굴 밑으로 목과 상반신을 만들고 얼굴을 기준점으로 후드를 붙여나갑니다. 후드는 마치 머리를 안 감고 외출한 사람처럼 눈이 안 보이게 푹 뒤집어쓴 것처럼 만듭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탈론 아닙니다 다음으로 후드 주변에 여러가지 장식들을 덧붙입니다 가장 윗부분에는 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크릴 보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파둡니다 참고로 보석 원산지는 동대문입니다 재료를 위해서 코로나 위험지까지 가야하는 장인에비해 그래도 걱정 마세요 마스크는 두겹을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외면 기둥과 소환사 장식을 연결해 면을 연장해주고 하단보다 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따로 파줍니다 하는 김에 하단부 장식은 작업 비중이 적으니 이때 다 하고 남은 장식들도 빨리 끝내버립니다. 하단부가 끝났으니 남은 상단부에 모든 걸 투자합시다. 소환사 장식 가슴팍에 보석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기둥 외곽에 선을 추가해 다듬어줍니다. 선 굵기는 최대한 일정하게 만들어야 깔끔한 외관이 나옵니다. 다음은 소환사의 팔을 할 차례입니다. 양쪽에 소매를 붙여 헐렁한 로브 같은 느낌을 내주고 소매의 윗부분과 양쪽 팔을 만들어 붙입니다. 어딘가보면 탈모빈 같은 자세지만 절대로 탈모빈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장식을 넣습니다 소원서 장식 아래 부분에 선을 더 추가하고 중앙 기둥 부분에도 구슬 같은 장식들을 붙입니다 구슬 장식 위쪽에는 방패 장식이 있는데 이 방패는 롤에 있는 아이템 중 하나인 군단의 방패와 매우 유사합니다 방패가 5개가 붙어 있으니까 트로피의 방어력은 세계 제일이겠군요 이제 남은 장식들을 중앙 기둥에 붙이면 모델링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럼 모델링이 끝났으니 도색하고 광을 내야겠죠? 갑자기 트로피가 왜 회색이 되었냐고 물어보신다면 도색이 잘 되도록 미리 서페이서를 뿌렸습니다 서페이서는 일종의 착색제로 서페이서를 뿌린 표면에 라카를 뿌리면 이렇게 색이 잘 스며들어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광택 좀 보세요 어느 누구한테 클레이라고 얘기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광택인가요? 페인트가 어느 정도 마른 뒤에 보니까 반짝반짝하게 눈이 나네요 아무래도 은색만 있는 건 단조로우니 이제 장식 부분 일부는 금색 에나멜 페인트로 칠하면서 트로피의 디테일을 더합니다 유광 바니쉬입니다 유광 바니쉬는 마감제 일종으로 표면에 바르면 페인트가 갈라지지 않게 해줄 뿐더러 더 반짝이게 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단부 보석 상단부의 부품들을 철관에 이어붙이면서 트로피의 완성품을 조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석들이 들어갈 자리에 보석을 붙입니다. 참고로 소환사 장식이 있는 보석은 연한 파란색을 사용하고 나머지 보석들은 짙은 파란색 보석들을 붙입니다. 모든 보석들이 제자리를 찾으면 소환사의 컵이 완성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을 상징하는 소환사의 컵이 완성되었습니다 트로피에 새겨진 5개의 소환사 장식은 5인 팀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플레이어들을 상징합니다 네 맞아요 롤은 팀 게임이에요 5명으로 구성된 팀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고 전세계 각지에서 이 중요한 5명들이 팀을 꾸려 최고의 소환사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팀이 챔피언이 되길 응원하시나요? 저는 딱히 e스포츠를 즐겨보는 편이 아니라 그냥 참가하는 모든 팀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다원아이템 <웃음>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요즘 심하게 와서요. 여튼 모든 프로게이머 여러분들 대회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